김건희, 김건희 구석, 구석, 구석, 저 뒤에 소리 잘 들으시고 맞춰 가지고 갑시다. 김건희, 구석, 구석, 김건희, 구석, 구석, 구석, 어디 신성한 집회에 와서 이렇게 방해질을 하는 것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남의 집회에 와서 이렇게 방해하는 찌끄러기들 불쌍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따로 모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저 찌질이들 그런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자격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인간이 나라를 제멋대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국민의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한다고 합니다. 생 거짓말입니다. 고도화는 무슨 고도화입니까? 정부의 영역이 민간 영역이 민간이 민영화되어 좋아진 일이 없습니다 가격을 올려서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먹고 어떤 인간을 목구멍에 넣어주겠다는 것입니까 몇 놈의 이익은 챙겨주고 서민들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878억 들여 영빈관을 짓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러안 좋아지니 슬쩍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공원화하는데 467억을 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것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물가와 환율이 올라 죽어나가도 나몰라라 하면서 국고를 탕진하고 어떻게든 돈 빼먹을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머리에 까치짐을 짓고 출근 인터, 출근, 출근길 인터뷰를 합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도 없지만 더욱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돼지를 말하기 이르다 산핵을 꺼내면 역풍맞는다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리기를 바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미 글러먹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라저 윤석열이와 김명신이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라를 더 망가뜨리기 전에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통해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배음망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뭘 잡혀서 그런 것입니까? 내각제를 원한다는 여시제인지 나부랭일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기 몸값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참 정치를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지자들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인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보따리 싸서 그냥 집으로 가십시오 김건 X돔을 반대하는 들은다 같은 놈들입니다 감추는 놈이 범인이라는 말은 의 진리입니다. 당신들이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반드시 특검에 찬성하십시오. 왜 명백한 죄를 덮어주려고 합니까? 대통령에게 바른 정치를 안했더니 온갖 장난질만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 7만 8천원으로 12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장난합니까? 78만원도 아니고 780만원도 아니고 7800만원도 아닙니다 야이 검찰놈들아 그돈 7800원 아니 7만0천원 내가 돌려줄테니 먹고 떨어져라 수사를 안하면 원일룡 보고요리 1500만원 나경원 주요비위차 5800만원 윤짜장 검찰특활비 검찰 147억을 수사해야지 이 무슨 장난질이란 말입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 아들까지 10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저것들은 검찰이 아니라 양아치가 맞습니다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폭들도 안 하는 짓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가 똥을 끓으라고 합시다 이런데도 더 두고 보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저는 도저히 두는두고못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개감장으로 나오십시오 저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국민들은 따로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들입니다 이곳에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행동하는 국민들이 나올 때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구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고기 누군지 아시죠? 제가 개고기를 하면 여러분은 반품하라 하는 겁니다 저 연습하겠습니다. 개고기를! 다시 한번 이제하겠습니다 개고기를! 개고기를! 개고기를! 감사합니다.